안녕하십니까 건설업 전문 노무사 사무실 사무장 전성훈입니다 오늘은 착공 전 또는 자재 납품으로 계약한 경우에 퇴직공제 여부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본공사 착공 전에 철거공사나 가시설공사 하는 등의 경우를 살펴보면 본공사 착공 전 철거 가시설공사가 발주처와 원도급 간에 본공사와 별건으로 도급계약이 체결된 것이라면 해당 공사가 공공의 경우 공사 예정금액 1억원 이상 민간의 경우 공사 예정금액 50억원 이상인 경우에 퇴직공제 당연 가입 대상이 됩니다 참고로 철거 등 공사가 본공사에 포함된 경우라면 퇴직공제 가입 후 철거 등 부분도 퇴직공제를 이행해야 합니다 두 번째 자재납품 및 설치공사인 경우를 살펴보면 건설근로자법 제2조에서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에 가입해야 하는 사업주란 근로자를 고용하여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건설업을 하는 자로서 관계법령에 따라 면허, 허가, 등록 등을 받거나 한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재납품 설치의 경우에도 위조건에 해당하면서 공공공사 공사 예정금액이 1억 이상이거나 공공주택 주상복합 오피스텔이 200세대 이상이거나 민간공사 공사 예정금액이 50억원 이상의 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퇴직공제 당연가입 대상공사에 해당이 됩니다. 다만 순수하게 납품만 하는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착공전 또는 자재납품공사에 대한 퇴직공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건설 로무 카페를 통해서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장 전성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